옴 아모가 비로자나 마하 물라마니 빠마잘라 브라말다야 곰. 오옴 아모가 비로자나 마하 물라마니 빠마잘라 브라말다야 곰. 오옴 아모가 비로자나 마하 물라마니 빠마잘라 브라말다야 곰.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2022년 5월 9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의 운세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간목부터도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조금 다사다난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목요일까지의 흐름과, 금요일부터의 흐름이 달라요. 월요일부터, 금이 목요일까지는 전주에 이어서, 무토의 영향을 받습니다. 간목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간목일간은 무토에게, 목요일까지 영향을 받고 이는 이제 편제어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서 혼자서 해나가셔야 되는 그래서 활동이 크게 뻗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활동 영역이 그만큼 커지고 혼자서 해결하셔야 되는 생소한 일처리가 많아지시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제이이 구간에서는 간목이 정금이라고 하는 편관이죠. 이 편관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 주로 어떤 관제수 또는 건강 컨디션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휘말리는 관제수가 여, 얽힐 수가 있고 아니면 건강 이상이 내가 무시해왔던 어떤 관리적인 부분 미처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무시를 했던 일들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게 금요일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5월 9일 임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요. 지지의 편제가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 또 술일이라는 이 신유술을 마지막 이 마무리를 짓는 글자는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그래서 재고지 환경도 될 뿐더러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 입고가 됩니다. 식상고지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평상시보다는 식상과 제가 모이는 이 창고 같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게을러집니다. 안목일감들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하는 일의 그 속도가 굉장히 진전이 더딘 날,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진전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십니다. 화요일은 5월 10일 개해일이 들어왔고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이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 화요일에 드디어 닥칩니다. 내가 평상시 해보지 않았던 일 아니면 다루어보지 않았던 어떤 상황 또는 너무너무 생소한 손님이 올수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도 내가 평소 겪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타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대상 이제 수요일 5월 11일 갑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거짓, 어떤 비리, 과거에 숨겼던 일, 이런 것들 덮어놓는 상황을 내가 발견하게 될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비리를 본인이 알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5월 12일 을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가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고요. 이 축일이라는 환경지는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라 관고지의 환경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대립 또는 다툼에 이 감목일간분들이 관련이 되어서 곤란해질 수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대립이나 다툼, 주변 사람들 의 싸움에 휘말릴 수가 있겠다. 설수, 송사 다툼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5월 13일 금요일, 병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우선 천간에 들어왔고요. 물론 식신을 품고 있지만 비견이 여기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간목일간 분들의 재치와 지혜, 또 순간적인 처세술이 빛을 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처세술, 지혜 이런 것들이 드디어 올라오고요. 그 다음 토요일, 5월 14일 정묘일은 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무리하게 본인의 어떤 그 판단 또 지금의 일에 대한 무리한 과신 이런 것들이 너무 믿어서 무리한 추진 무리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다치거나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월 15일 무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지지의 편제의 형태의 에너지가 동시에 들어왔고요. 이제 아래 형태의 이 환경지는 바로 감목에게 쇠지 환경으로서 진토라는 환경은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성의 고지도 이루어진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력을 굳이 하지 않고 감목일간 분들께서 어떤 이득을, 이윤이 남거나 어떤 유리한 입지, 기회, 위치를 획득을 하게 되고 취하게 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줄을 서지 않고 그 자리를 채치게 하는 형태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또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목요일까지 이 을목이 모토라고 하는 정제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는 더없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좋은 환경을 아마도 만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실적이라던가 또 본인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주 평상시보다 괜찮은 결과들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부터는 다음 주까지 약 일주일 동안 금, 토, 일요일 이 을목에게 경금이라고 하는 즉, 전관 에너지가 힘을 많이 쓸 건데 경금에게 을목분들이 많은 그 이권들을 나누어 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에너지의 위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흡수가 되고 동화가 되고 이끌려가고 또 일탈 행위가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고 게을러 짓고 싶고 다이어트하기 싫고 담배 끊기 싫고 이런 상황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 3일 동안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내가 하기 싫고 게을러지고 그만 좀 놓고 싶고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보자면 임술일이 지금 5월 9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였는데 이 술일이라는 환경지에서는 하의에너지즉 식상이 입고지에 놓였고 고지에 놓였고 그 다음에 재성에 해당하는 이 토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됩니다. 계약이나 또 약속에 대한 이행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에요. 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오후 3시에 뭘 하기로 했어요. 오후 5시까지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약속들이 월요일에 성사가 잘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약, 약속 이런 것들이 이행이 잘 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화요일 5월 10일 같은 경우는 개해일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의욕과 또 사기가 내 마음처럼 일어나지 가 않아서 무기력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은 5월 11일 갑자일인데 현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영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 속에서 을목만 일이 엄청 많아져요. 이날 이 수요일에 일복이 터질 수가 있는데 본인만 일이 많아서 쩔쩔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은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을목 외에는 누가 할수 없는 대체 불가의 일이 될수 있어요. 내가 다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 5월 12일 을축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 되겠죠.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 내가 원했던 도움이 이날 들어옵니다. 조금 편해지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5월 13일 병인일을 또 보자면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상치 못했던 내 계산밖에 있었던 어떤 상황에 을목이 놓이게 되어서 크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밖의 일 예상치 못했던 환경 때문에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5월 14일 정묘일은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실수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날이고요. 또 어떤 자리에 있어도 이 정묘 특징답게 정묘 정묘라는 기둥이 들어온 날답게 시선을 모으게 되는 날이에요. 을목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예식장에 을목이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시선을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주목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발언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런 메이크업이라든가 또등 뒤에 누가 장난으로 어떤 포스틱 같은 걸 붙여서 을목에게 예식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5월 15일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청간지지 같은 에너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진이라는 이 진토라는 환경지 자체의 특징이 인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입고가 이루어집니다. 즉 인성의 고지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심성이 그래서 일요일은 평소보다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물건을 분실하고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을목이 자기 맛, 본인의 주장을 평상시보다 강하게 내뱉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혹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큰 힘이 됩니다.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부터 이 목요일까지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전주에 요모토라고 하는 식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목이라든가 을목을 병화가 키울 수 있는 기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병화를 필요로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즉, 쓰임새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화는 누군가로부터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삶의 보람이 증폭됩니다. 크게. 다른 일관보다 그 의무감이나 보람의 그 비율이 굉장히 큰 일관이고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3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기간인데 병화 입장에서 경금이, 즉, 현재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목화가 강한 신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판도 좋아지고 또 상황에 있어서 유리한 이득들이도 많이 이제 풀리는 부분이게 부분이 되고요. 목화가 약한 신약한 병화일간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단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과신을 해서 너무 믿어서 일을 쉽게 벌린다거나 또 일을 또 서둘러서 진행을 하신다거나 그런 판단에 있어서 실수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9일 월요일 임수리를 먼저 살펴보자면 편, 편관이 천관에 들어온 상황이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임묘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 술토라는 이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긋해지고요. 병화분들이, 이날 월요일은 좀더 느긋해지고, 긴장감이 다소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월요일이지만, 멍 때리는 일이 좀 많아요. 멍 때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잘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멍! 하고, 이게, 재부팅하는 기간이에요. 머리가. 그러면, 중대한 일은 이날 하시는 게좀 불리할 수 있어요. 이제 화요일 5월 10일 개해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날인데, 평상시 이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맥, 새로운 인연들이 나와 인연이 닿는 날이에요. 새로운 직장과 연결이 되는 병화일관분도 있을 거예요. 취직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외부 미팅, 아니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적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과 만날 일도 생긴다는 거죠. 꼭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11일 수요일 갑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이 천간에, 천간에 예, 들어왔고, 정관이 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 부탁받은 일, 또 청탁을 받은 일처리를 병화분들이 끝까지 마무리가 잘안 돼서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마감인데. 그렇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 마감이에요.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좀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안될수 있다. 그 다음에 5월 12일 을축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 이 축일이라는 환경지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그래서 재고지 환경이 됩니다. 그 금의 창고지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만 먹고 있었던 일 아,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계속 미뤘어요돈 어, 모아서 사야지 돈 모아서 사야지. 근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중요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들을 드디어 실천에 옮기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 유튜브 해야지 마이크 필요하고 어, 핸드폰 짐벌이라든가 이런 장비들 필요해요. 그런데 사고 싶었던 물건 위주로 드디어 쇼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미루고 미뤘던 것들. 드디어 사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실행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실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쇼핑 위주로 하시게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 다음 5월 13일 금요일 병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천간에 들어왔고 전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는 날이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외로웠던 병화분들 친구가 사귀기도 쉽지가 않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진정한 이 병화분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진정한 내 팬이 들어와요. 이웃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병화 일간분 그런데 오늘부터 그간의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이웃분들과 그냥 좋게 좋게 화해가 되실 수도 있고, 어 이웃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고립이 됐던 병화분들도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떠올라서 모든 분들의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지금까지는 적이 많았다 그런다면 이제 오늘보다 친구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그 다음에 지지자가 일단 들어온다 그 다음에 토요일 5월 14일은 정묘일이 들어왔어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 중에서, 병화분들의 가까운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내 네, 친인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이나 오빠나 남동생이나 여동생도 될수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이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본가인데 독립을 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인의 이동, 주변인의 이사, 사무실 이사도 되고요. 아니면 독립을 해나가는 그런 이사가 있어서 거들어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5월 15일 무진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의변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의 특성상 바로 수어의 고지가 됩니다. 수어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이 되는 상황이에요. 병화분들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해서 아 그거 아니야 그거 내 말대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게 돼서 그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은 사람들의 의견은 좀 경청을 하시고 어, 듣고 싶지 않아도 조금 수렴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또 살펴봤고요. 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정화일간 입장에서 전주에 이어서 모토라고 하는 이 상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판단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은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평상시 잘 해왔던 일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갈 수가 있어요.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 토, 일요일,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 정화분들이 정금이라고 하는 정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말까지 다음 주 물론 이어지고요. 음, 목화가 강한 정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본인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이득, 또 환경이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가 약한 병화일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소모되는 에너지는 상당히 많고 또 내가 나서야 되는 상황은 더 많은데 고, 고맙다는 말또 감사하다는 어떤 혜택은 적게 들어오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5월 9일 임수일 월요일부터 이제 보게 된다면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바로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의 고지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화의 에너지도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화토가 입고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지고, 그리고 여느 날보다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날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중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화요일 5월 10일은 개해일입니다. 현관에는 변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하기 까다롭고 이런 상황들을 도전해보기도 전에 그냥 미리 포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화요일이라도 유학에 대한 기회가 다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유학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지뢰 겁먹고, 아, 또 가을에 뭐가 이제 또올 거라고 하는데, 아니면 또 조만간 어떤 게 닥친다고 하는데, 괜히, 어, 너무 일찍 점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정화분이 또 움츠러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포기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은 5월 11일이고, 갑자일이 들어왔어요. 정인이 전간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정리를 하지 못했던 감정 또는 그러한 일들 또는 대상 이런 것들을 정화분들께서 이날 과감하게 과거를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을 정리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놓지 못했던 공부 언젠가는 이거 하겠지 언젠가는 입을 거야 라고 꺼내놓았던 먼지 묻은 옷들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버리거나 사람에 대해서도 삭제를 과감하게 클릭하게 되시거나 차단을 하시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겠죠 이제 목요일 5월 1 0일 을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직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재고지 즉 금의 창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이 바로 이축토 환경이 되는 셈입니다. 대답을 기다려왔던 일이 있다면 이 진행 상황들이 오늘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지체되는 일이 있습니다.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 어떤 기관에 내가 민원 Q&A 이런 질문을 민원을 올려놓은 일이 있는데 답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네, 꽤 오래된 일이죠. 네,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오히에 지체가 되는 오히려 본인이 마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답이 계속 느려지는 거죠. 이날 안에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5월 13일 병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네요. 겁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정화의 에너지가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부분이죠. 어, 주변인들이 오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화분들께는 방해가 되기만 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준다고 나서도 오히려 어 일이 어려워질 수 있고 더 꼬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혼자 하시는 것이 나아요. 주변인들이 방해가 된다. 그 다음에 토요일, 5월 14일 정묘일은 비견이 선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정화 일간 분들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일이 있어서 내키지는 않지만 억지로 본인이 등판하시게 되고 움직이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1호일, 5월 15일 무진일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에 상관이 들어왔고요. 진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정화일관 분들께 쇠지 환경을 마련을 해줄 뿐더러 수호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됩니다. 행재수가 생길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더큰 어떤 보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까지 봉사 활동, 기부 활동 이런 것들을 이타심에서 순수하게 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노림수가 있어서 진행했던 일들 말고요. 그렇게 이타심으로 베풀어 주었던 일들이 나에게 드디어 보답으로 모아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이 이 5월 15일 무진일입니다. 행재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바라자는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혜택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해석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한주 동안에 오늘 또 살펴봤는데,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무토가 전주에 이어서 비견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인데 경쟁체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 똑같은 일을 잘해도 묻히게 될 확률이 좀 커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 무토 입장에서는 정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생각외로 크게 드러나고 또 확장이 되어서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결실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주간입니다. 이제 5월 9일 임수리를 보게 될 텐데 주중 흐름이 계속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본인의 노력한 것보다 두배네배로 증폭이 되어서 결실이 올라오게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크게 체감을 못하셨던 기간이었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편제가 천간에 올라왔고 지지의 비견이 들어온 날이에요. 인묘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게 되는데 이 술터라는 환경의 특성상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화어의 에너지와 이제 입호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토의 에너지가 또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실제 많아지고 또 마음이 약해져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마음이 다소 약해진다. 그리고 과감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이 월요일이 지나게 되면 은 화요일 개해일이 지나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해왔던 일의 상황이 프로젝트나 이런 상황이 윗사람들의 아주 단순한 아무렇지 않은 단순한 마음의 변덕이 발생이 돼서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근거도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멈추고 그냥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동안의 노력이나 그동안의 수고들이 그냥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누군가의 한 사람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냥 바뀌게 됩니다. A에서 B로 그냥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 그냥 진짜 변덕, 변심 때문에 이상황이 흐름이, 방향이 전환이 되는 화요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5월 11일은 갑자일이 들어왔어요. 바로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제가 지지에 들어온 상황에서 태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경쟁 체제에 놓이게 되는 모토일간 분들은 다소 불리해 줄 수가 있어요. 계속. 지시각각 분을 다추고 초를 다투고 이런 일에 놓여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콜을 받는다거나 전화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계속 단순 업무인데 일적으로 양으로 승부해야 되는 일에 놓여 있는 분들은 좀 다소 불려질 수가 있고 하지만 갈등을 불러왔던 나를 괴롭히고 있던 정말 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고문각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와 이별하게 되는 날짜가 바로 이 날입니다. 어떤 윗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괴롭혔던 사람. 감정적으로 나를 일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날 나와 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5월 12일은 을축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고요. 여기서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제 입고가 돼서 식상의 고지가 되는 환경입니다. 일의 속도가 빨라지고 무토 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적인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 금요일 5월 13일 병인 일도 한번 들여다 보자면 현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속에도 편인에 해당하는 기운이 지금 시작이 됐죠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이어 목표가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5월 14일 정묘일은 정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고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놨던 재능이 있었다 그런다면 이 무토분들이 드디어 세상에 나의 재능을 알리게 돼요. 어떤 신제품을 발표하게 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또는 자신의 SNS에 공표를 한다거나 홍보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공표를 하거나 이렇게 알리게 되는 나의 재능에 대해서 알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그걸 알아봐주는 날이 될수 있어요. 전혀 엉뚱한 환경에서 이제 5월 15일 무진일 같은 경우도 비견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이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고지가 됩니다. 수의 에너지가 즉 재성에 대한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존심, 자존감이 크게 회복이 되는 명예의 회복이 명예와 자존감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속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